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굉장히 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작은 도움이 남아 드릴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이 영상을 찍게 되므로 지금 앉아서 얘기하고 나머지는 뒤에 나오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험 하면서 또이 제품으로 집에서 있는 의료기구나 전기제품이나 모든 것에 부착을 하여서 면역체계를 먼저 좀 올려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 보시는 것은 제가 20년 동안 기치위를 하면서 또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맥을 보고 또 실험하며 어, 모든 열기구나 전기제품에서 어, 많은 인체 또 병원에서나 또 필리핀에서도 이렇게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무 제품이나 이 불빛으로 어 쬐해서 하셔도 되고 또이 제품을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목이나 또배나 머리에 또 눈이나 활용을 많이 하시면은 굉장한 효과를 보시리라 믿습니다. 어이 제품을 만들 때 여러분들께서 이 불빛을 비추면서 또 기도를 하시면서 또이내 몸에 있는 안 좋은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생각하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제품을 특허를 내려고 음, 작년부터 어, 그전에 아시던 분 서울에 그 별지사가 있습니다만은 어, 아직 연, 연락하고 또 여기 오셔서 어, 그분이 이 제품을 보시고 또 효과도 보시고 가시면서 어, 특허를 내려고 음, 하고 있는 지금 중인데 제가 어, 그런 쪽에는 조금 서류라든지 미비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 미루고 있었는데 또특허 보다도 어, 이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나 또 멀리 미국이나 특허를 내지 않고 어, 이 기술을 개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믿어 보시고 어, 걱정하시지 걱정하시는 것 보다가 먼저 집에 있는 것들로 이 제품을 또이 빛으로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미리 찍어 올리는 저의 영상을 보신 바도 계시겠지만 은 거의 다 먹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기치위도 그렇고 또 교회를 다니시든또 불교에 다니시든 모든 분들이 어, 지금은 거의 다 먹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또 어, 외적인 것도 지금 많이 찾아 헤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염증도, 냉기도, 찬기도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 어, 먹어서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은또 바깥에서 할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주위에서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집에 있는 열기구라도 써보시면은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의료기구, 의료기구도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 효과를 보시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분의 몸 상태가 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내몸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뭐든지 약을 드시고 병원에 가시고 하시면 은더 낫겠지만은 지금은 이 영상을 통하여 신의 선물이라고라도 신의 선물이라고 좀. 어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좋고 어, 남들이 믿지 못할 정도의 어, 효과가 나오는 걸로 제가 어, 확인을 했으니 여러분께서 한번 믿어 보시고 이 빛으로 쪼여도 되시고 또두 손을 붙여서 기도하시면서 또 손안에 이 불을 넣어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해 보시고 또 이 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효과는 이것보다는 더 적지만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 불로 한번 비추어 비추어 가면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꼭 좋아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불빛을 비추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목에나 가슴에 머리에 대해서 어 열기부를 통하여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음 뒤에 넣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음 하나하나 작업을 해 보시고 또 어디에 계시든지 이 제품에 또이 어 불빛으로 쬐서 무엇을 만들었을 때 효과가 나오니 또 커피나 또술 드시는 분이나 집에서 무엇을 만드시는 분들도 이 불빛을 쬐서 한번 실험을 해 보시고 제 품을 만들고 또내 몸에 쬐이든동 어, 또 붙여서 또 주무실 때등 뒤에 베개로라든지 또 손에 붙여서 합장을 하시고 기도하실 때 손에 붙여서 하셔도 되고 이 불빛으로 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음 제가 이름을 올리면은 어 20년 동안 그것을 이것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오고 또 한 단계 넘어가지 않더라도 제가 계속 연구를 하고 모든 제품에 적용을 해서 해왔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 듣고도 내지 않고 제품 팔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어, 만드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또이 불빛 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오 어, 또 가정에 건강이 돌아올 수 있고 또 저와 같이 늘 건강한 삶을 살수 있으면은 좋은 큰 꿈도 그리시고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집에서 고춧가루라든지 또 천년 일반 소금도 되고요 어뭐 이런 천에다가 천에다가 어, 숯가루에 이것을 섞었을때 여기에다가 제가 보여드리고 그 전에 영상에도 있는 그 불빛을 가지고 여기에 비추면서 섞어서 또 실리콘이라든지 집에 있는 음, 밥풀 밥 밥을 이겨서 어 여기서 발라서 미장하듯이 조금 뭐 저는 이렇게 크게 올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음, 적게 해도 되고 또 요런 제품을 사서 저거 여기는 붙였습니다 어, 집에서도 되고 차에서도 가능하고 또 안돼도 이렇게 사용하고 안에 어, 이 제품을 만들어서 잘라서 어,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걸 주무실 때 어, 안대라든지 또 어, 머리에 또 목에 이렇게 했을 때 어, 굉장히 효과가 바로 드러납니다. 최고 좋은 효과는 제가 어, 이 모기향 제품에 어, 이 도자기 세라믹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 만들어서 이 어, 제품하고 같이 같이 어, 여기다 세라믹 대신에, 어, 이렇게 뭉쳐서, 붙여서, 말려가지고, 목에 내이시면은, 어, 효과가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이 제품처럼 효과는 나지 않더라도, 어, 여러분들이, 어, 만드실 때, 또 이기실 때, 어, 아까처럼 좋은 마음으로, 음, 기도하시면서, 또이 불빛을 꼭 비추시면서 하시면은, 어, 효과가 날 것입니다. 또 나지 않으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어, 또 나중에 전화번호도 올려드리고 또 밑에 댓글을 하시면 베개도 만들어서 이렇게 베고 어, 주무시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게 만들어서 이렇게 열나는 제품으로 어, 베개도 에 베어도 되고 또 손에 음, 합장을 할때 어, 같이 해도 되고 가슴에 목에 붙여서 주무시면은 굉장한 효과가 바로 납니다. 어, 이게 체격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 아플 때 눈에 라든지 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걸로 하면은 어, 바로 효과가 어, 나오는 걸로 저도 확인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만드실 때이 불빛을 꼭 취해서 만드시고 음저 이거처럼 어, 세라믹처럼 이렇게 효과는 어, 안 나더라도 어, 그 이상의 효과를 나시면은 몸 깊숙이 들어가서 또 통과하면서, 어, 냉기도 몰아내고, 어, 염증도 없애고, 염증은 한 2, 3일 걸렸더라고요. 제가 잇몸에 아플 때 해봤는데,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폐의 염증이라든지, 또, 가래, 아, 섬유질화, 아, 이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요, 작은 걸로는 안 되지만, 일단 목, 어, 머리 아픈 데라든지, 눈, 어, 작은 여기에서열 내고, 또 손에 열이 내고 하시면은, 어, 가슴에도 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최고 어, 좋습니다. 호흡도 한번 깊게 하시고 또 참았다가 내쉬는 것도 여러 번 반복하시면은 어, 굉장히 내몸의 면역체계가 높아지고 또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 몸이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염증으로 나는 열이 아니고 어, 내몸 속에 진짜 열이 올라갔을 때내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으로 또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음, 오늘 영상도 어, 아,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은 어, 잘 찍어 올리지 못했지만은 어, 또 다음에 연구하고 생각하고 해서 어, 여러분들께 더욱 더 가까이 가서 어, 건강한 몸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